꿈을 꾸고 나면 그러잖아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는데 이거 복권 살까? 이러잖아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개꿈이야 개꿈 그래서 뭐 그러고 한쪽에서 야 한번 복권 사봐 그러고 이쪽에서 그래 한번 사봐 그래서 여론의 몸무게서 사면 어떻게 돼 어, 꽝이야 완전 개꿈이었어 그러면 똥꿈도 개꿈 많아요 꽝나가리됐스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 인지 알려줄게요 보통 우리 꿈에서 용 꿈꿔본 사람 전 있어요 용꿈꿔 적. 음, 대 별일 없었어. <웃음> 호랑이 꿈꿈 사람, 어, 저 호랑이 꿈 꿨어요 저도. 저꿈안 꾸죠 제가 꿈을 잘 꿔요. 하루에도 꿈을 몇 번씩 꾸나 봐. 오늘도 꿨어. 음, 근데 대체적으로 아무 일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지몽하고 그냥 일반 꿈이라는 거지. 우리가 24시간을 살다 보면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어요. 꿈이 그걸 갖다가 암시하는 거야. 오늘은 요 정도는 기분은 좋겠다. 요 정도는 기분은 나쁘겠다라고 암시라는 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슈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개꿈이 나왔을 적에 어 좋은 꿈은 어느 것이고 나쁜 꿈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꿈부터 할까요 <웃음> 일단 은개 크기가 아담해야 돼어 뭐든지 꿈은요 적당해야 돼요 똥꿈 막 황금똥꿈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 특히 개꿈이나 뭐 일반적인 꿈들은요 아담한 게 좋은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는요 과장됐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그래서 어이그 동물 중에서 소는 대표적으로 조상꿈이고요.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조상, 조상 꿈이라고 대체, 대표적으로 그래요. 주로 조상에 관련된. 다는 아니에요. 음,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개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어, 친구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학교, 아니면 썩, 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방과후 활동, 서클 같은 거, 이런 서클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동호회, 뭐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미친 개한테 물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은요 음 기분 그게 그래, 그닥 좋은건 아니지 아, 시비가 걸릴 일이 있고 내가 물렸잖아 어, 그러니까 원래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었을지 몰라 내가 주체일 수도 있고 주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진짜 주체여서 주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우락부락한 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날서부터 한 7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요. 3, 7일 정도예요.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꿈에요 온가, 5만 개가 다 나와. 동네 개서부터 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오늘 꿈꿈하고 어제 꿈꿈하고 그, 어, 그제 그 꿈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 인지를 못하는 거지 꿈에서 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부쩍 개가 잘 보인다라고 하면 은 시비가 임박했다라고 보면 돼요. 음, 그리고 만약에 어 시비가 붙긴 붙었는데 아 그냥 골머리만 썼고 끝나는 경우는 뭐 하는 경우냐면은 걔들이막 시끄럽게 논이는 거, 시끄럽게 논을고 그게 나한테 거슬려. 그러면 주변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다 어 그냥 그걸 보는 자체가 짜증이 나고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말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야 너는 좀 어떻게 좀 해봐. 야 너도 참 그렇다 하면서 괜히 또 나를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개를 갖다가 쓰다듬고, 이게 막 말리거나 쓰다듬고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잖아요? 개를 쓰다듬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진짜 개를 쓰다듬어도 좀 비싸고, 색깔이, 그냥, 이제, 빛깔이 나고, 예쁜 꿈을 쓰다듬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무리지어 있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그냥 만지면서도 찜찜한 게, 이런 개들은 뭐다? 다 구설, 시비, 주변, 특히 주변 사람들하고. 개는요, 반려동물이잖아요. 어, 그리고, 개에 대한 그 인식이 뭐가 있냐면, 반려동물, 귀엽다, 또? 어, 즉 집에서 개 기르면은요, 어쩔 때 부부 사이 부부가 같이 기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쪽은 개, 어, 개를 싫어하고 한쪽을 좋아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요 시비의 요소도 되고요 또 개가요 짝짓기가 조금 물란하잖아요어 개들은요 안 가려 어,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들이도 심지어 사람 다리에다가도 막어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수컷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 꿈에서 나온다는 거는요, 안 좋고 지저분한 일에, 어, 연류가 된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을 꾸었다, 라고 하면, 특별히 조심해야 돼. 어, 그리고 개꿈을 꾸고, 개꿈을 꾸고 기분 나빴는데, 이성을 알게 됐다. 뭐예요? 개 때문에 기분 나쁨이 생긴다라는 거지. 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막 굉장히 지저분한 개가 있는데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꼬리를 흔드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스다듬어 주잖아요. 근데 막 손이 찜찜해요. 어, 막 그러면은 저기 막 어떤 사람하고 어, 사귀고서 어, 사기구서 내가 안좋은 어, 기분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오른손으로 만져서 오른손에 찜찜해 왼손으로 만져서 왼손으로 찜찜해. 이 손이 두 개잖아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 오른손으로 만져서 찜찜하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얘랑 사었는데 어떤 일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당했다 해서 사람들한테 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구설시비에막 휘달리는 거고 왼손으로 만지는데 찜찜해 가면그 사람하고 어떤 일을 갖다가 어, 관계 후에 뭐 병이 걸린다던가 어, 만약 온몸에 뭐 부스러기가 난다던가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성병 같은 거 어, 안 좋은 병이 없는다는가 아니면 심지어 걔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우라같이 밀어가지고 갑자기 어 그러한 신체적으로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 꿈을 꾸면 어떡한다? 어, 조심해야 된다. 개 꿈을 꾸고 만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웃음> 그리고 꿈에서요. 개 색깔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어, 꿈속에서 흰개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외우라고 하면 저승사자일 수 있어요. 저승사자가 리고 다니는 흰개그 개를 쫓아서 가다 보면 그치. 렇 어. 큰일 날수 있다. 절대 흰 개를 쫓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 흰개도 쫓아서 뭐 동굴을 로한다거나 어떤 다리를 건너온다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 자 그럼 검은 개는요. 검은 개는 또 조심해야 돼요. 또왜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검은 개 진짜 조심해야 돼. 어 왜요? 라고 하면 그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같은 거예요. 어 검은개가 주변에 어슬렁 어슬렁거는데 처음에는 멀리 있었어 멀리 있는 건 뭐야 어, 나를 갖다 지켜본다는 거지 나의 일곱 속일두속제가 무슨 시간는 어디가고 뭐하 나를 지켜본다는 거야 왜 지켜보겠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나를 갖다 지켜본다는 라 뜻이에요 그럼 검은개가 가까이 와 어 일단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지 그치 어 얘는 털면 나오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검은 개가 앞으로 오는 거야 근데 꿈속에서요 검은 개가 앞으로 오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 사기 치려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무서워서 어 거기서 꼼짝도 못한다 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개가 나온다고 다 그러지 말고 만약에 꿈속에서 검은 개를 봤어 나한테 이빨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내 냄새를 맡아. 그런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해. 왜? 개가 오 동치도 내그 거의 뭐 허리까지 커. 개가 크면 클수록 큰 돈이 나가요. 어, 큰사기 당하는 거야. 자금은 어, 자, 자금은 잔돈. 어, 크기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져. 그, 그 검은 개는요. 사기라 그랬잖아. 그니까 러 돈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경직돼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아 내가 사기당할 수 있구나 만사부려 튼튼 그때는 무엇도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에서부터 내가 졸려 가지고 음, 졸려 가지고 대충 하다 돈이 어디로 가버린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꿈이 걔가 다 걸어본 법이 있나요 내가 다가가 가지고 헛것도 놀라고 꿈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꿈은, 꿈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책에 많이 나오잖아. 개꿈, 뭐, 개가 지지면 어떻고, 만지면 어떻고, 귀여 귀여운 개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 어떻게 쓰다듬어주면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쁜 개가 나서 쓰다듬어주면은, 좋은 연인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개같이 귀여운 그런 연인이 생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죠. 뭐예요? 금전, 금전에 관련된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개꿈을 꿨다고? 다, 개꿈은 아니죠. 그럼 보통 이쁜 개가 와갖고 내가 쓰다듬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인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쵸? 어, 어 저기 맛있는 거 먹고 친구가, 왔고. 근데 맛있는 거 먹었는데, 해면, 저기, 자, 쿠폰! 하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 어, 상품 권 어, 왜너 쓰지? 날좋그랬더 음, 나 있어. 그리고 너 생일이잖아? 하면서, 요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꽁, 꽁짜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어, 아니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개꿈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개가요. 일단은 개 상태가 좋아야 돼. 막 털이 막 삐질삐질하고, 때가 꼬재재꼬재재하고, 꼬제제, 이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개는요. 물리면 흉몽이에요. 개 상태에 따라서 흉 진짜 진짜 흉몽, 진짜 흉몽. 그냥 오 조금 흉몽 이렇게 조금 나눠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 상태가 좋아야 되고, 개 크기가 적당해서 내가 그 개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한테 선을 꽝 물렸다. 근데 피가 싹 난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는 꿈이라는 거예요. 왜꽉 물렸다 뭐야. 내가 당첨된 거야. 근데 꽉 물렸을 때내 팔에 통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통증이 있었다라는 거 하면요. 그 돈이 들어올 때 어떤 노이즈가 나는 거고요. 피도 적당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수준에 예를 들어서 피가 나는데 찔끔 이건 뭐야. 돈이 들어올 동안하다가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데 피가 막 철철 철철 나고 내가 그, 그, 그 피를 보고 공포심이 들어 그럼 뭐예요? 어, 그, 그, 그,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먹고서 내가 더 토해내든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꿈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건 같아. 어 어디서 보니까 이건 좋은 거라 그랬어 라고 했는데 근데 찜찜해. 그래서 사람이 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기고 싶은 마음. 이게, 어, 좋아,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소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꿈풀이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 그거 안 좋은 꿈이야. 그러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내가 안 되기를 바래하고, 어, 섭섭해 하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 어,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듣기 싫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꿈에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셀프 해몽을 하다 하라라는 다 거지 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개꿈이라 그러면 너는 꿈 니가 꿈을 알아? <웃음> 이렇게 되는 거야 싸움만 나 알아, 아셨죠? 네 오늘은 개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개꿈을 꿨을, 꿨을 때 좋은 꿈은 어 극탁 많지 않다 딱두 가지다 어 물렸을 때그 다음에 이쁜 어 개를 갖다가 쓰다듬어 줄때그 다음에 개가 내 집안 이쁜 개가 내 집안으로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또 개가 새끼를 낳을 때. 근데 개가 새끼를 놔둬요. 어떤 새끼냐에 따라서 달아지는 거예요. 우락부락하고 막어 지저분한 새끼나면 안 돼. 어, 이쁘고 귀엽고 앙 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베이비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지, 음, 아시겠습니까? 네, 개에 대한 꿈을 풀어봤는데 요 개에 대한 그 꿈이가 되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꿀수 있는 것만 추려봤어요. 안꿀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개로 변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 꾸신 적 꾸실 분수 있어요? 음, 호랑이가 개가 되는 거? 어, 아니면 고양이가 되는 거 됐다 좋은 일을 이제 알고 봤더니 어 웃긴 일을 완전히 개, 개꿈도 이런 개꿈이 없다 개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거지 개로 변했는데 지저분한 개로 변했어 되게 좋은 줄 알고서 냅다 내가 그거 갖다 달려서 탁 테이크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내가 아주 그냥 어, 너무 정신적으로 고달퍼졌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개가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흉몽인지 길몽인지 나눠진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개꿈 재밌으셨나요? <웃음> 아유 꿈의 몽이 그렇게 비유가 안 나와서 아 이거 안 좋다 그래서 아, 그만할까 하려다가 그래도 12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회까지 해서도 뭐 비유가 뭐안 나오면 뭐 다른 걸로 한번 돌리지 <웃음> 뭘로 돌릴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미니시리즈야 암튼 여러분 안녕. 다음번에 더 좋은 꾸며몽으로 만나요. 빠이.